하루 유산소 30분씩만 했는데도 살이 계속 빠진다. 곧 70kg대다. 열정, 다심 이런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. 체력이 좋아지니 정신력이 뒤따라온다. 하지만 체력이 안 좋을 때는 잘 수행하지 못했었고 정신력만 탓했다. 단지 하루 유산소 30분인데 내 문제의 대부분이 <웃음> 해결되기 시작했다. <웃음> 아니 뭔데? 자고 <그래서> 머리를 바꾸잖아. 뭐지? <웃음>